오, 뭐야. 아침부터? 자, 여러분, 저첫수한것 같아요. 1 k g 넘겼어 와, 씨. 자, 한수더 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박이 아니고, 초대박 났어요. 다섯 마리째요 오, 이거 물고 안 낮은 것중 봐. 공갑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르네요, 그제?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여수에 왔어요 여수에 갑오징어 치러 왔습니다 물때 맞춰서 오후쯤에는 문어가 또 나온다고 하시네요 도평25시 사장님께 전해드린 바로는 가을 갈치 해가지고 대박을 많이 치는 선사입니다 만지스타 선단이 있는데 대장배 이후 만지스타만지스타 2로 순선하게 됐어요 저희 목표는 아들내미랑 둘이 왔는데 제 목표는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 잡으면 엄청나게 만족하고 갈것 같고 세 마리 네 마리부터는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봄 갑오징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5시까지 말하셔가지고 승선 명부를 잡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5시 30분? 그때쯤에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6시 2분입니다 오늘이 뇌물 일반적인 갑오징어 물대에선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물때인데 세물 뇌물 때가 우리 어느 정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때이기도 합니다 아들렘이랑 왔으니까 둘이 한 마리씩이 1차 목표고 최종 목표는 둘이 합쳐 다섯 마리입니다 뭐더 이상 바르게 뭐가 있겠어 재밌게 열심히 놀다 가겠습니다 가아 얼마만에 여수야 형태야 아빠는 아빠는 단차 30cm 25cm 내려나? 어. 여기서 조금만 내릴거야 왜냐면 얘가 아기가 어. 수평으로 되게 잘서떡바을 어. 따라와 이렇게 어. 그래서 요정도 이렇게 따라올거예요 배가 여러 대 떴네요 우리 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우리 배까지 지금 눈에 띄는 배가 여섯 일곱 척 원래는 문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문어 어 벌써요 그랬는데 문어뿐만이 아니고 갑이도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아침에는 봄 갑이 찌시는 것 같고 물돌이 타이밍? 뭐 그때는 드래그를 안전거 놨어. 머리가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 뭐야. 아침부터? 자, 여러분, 저첫수한거 같아요. 자,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뭐, 꾹꾹 박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그냥 드롭 보면 돼? 어와 대포알. <웃음> 여러분 고추장에 나옵니다. 고, 고추장. 와전저뭐 목표 한 마리 했어요. 어 아, 이거 드롭 보면 터지겠어. 와. 할까요 들어갈까요? 네. 어좀 네. <웃음> 아, 빼고. 오야 <웃음> 여러분 문어만 합니다. 이야, <웃음> 이거, 이거, 보이시려나? 다 여러분 이거 가는 데세요? 1 k g 도넘겠어 와, 씨. 오, 대박. <웃음> 예, 예, 예. 와, 이야. 여러분, 저, 안, 안 그랬습니다. 이걸 생배추집 가면, 호프집 가면 4만원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완전. 와. 예, 고맙습니다. 와. 뭐 <웃음> 예, 예, 예. <웃음> <웃음> 자, 아침에 고추장으로 잡았습니다. 아들, 아빠. <웃음> 성태야, 이런 거 드롭봉 하다가 그냥 오 빠져, 터져. 이거 무조건 사무장님 불러야 돼. 사무장님이나 선장님 안 계시면 아빠가 뜰채 내줄 테니까. 선장님, 저 바깥 패어요 와, 대박이 진짜 와. <웃음> <웃음> 저, <웃음> 바깥 패턴니까 철수하신대는? 와 신발짝이 아니야 축구공 축구공 와 대박 조민성님 안녕하세요 최대원은 무슨 어최대원가어최대원다 사이즈로는 시작하자마자 유튜브가 바로 나오나요 <웃음> 유튜브가 맨날 유튜브가 하기지 와 근데 무슨 어 손맛이야 어 드랩 드랩 꽉 조이지 말아야 되니까 자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살짝 들어보는 겁니다 묵직했는데 벌써 3초 지났죠? 에이 아욕기 나올 뻔했네 아 이거 순간 A씨가 절로 나오네 한 마리 잡으니까 엔돌핀이 아니고 아드레날린이 확 치솟아 가지고 선태야 밑걸림 있다 어 조심하세요 예 네, 달류 형님 아한 마리 잡으니까 심장 쿵쾅거려서자 잘생긴 섬장님께서 뭐예요 이거? 떡국이요 떡국 요자 여러분 떡국도 주세요 이야 감사드립니다 아들 만나게 먹으래 저 쭈니삼촌이 낚시는 네. 입이 즐거워해 <웃음> 벌써 입맛 <입만 웃음> 봤어저녀석자 기분 좋게 떡국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와. 엄청 짜릿했어 수심 거의 15, 20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그 얕은데가 아니야 연 안으로 붙이셨어도 엄청 깊네 이야 떡만둣국 떡만둣국도 주셔 저 자식 그 원샷 드링킹하는거 보세요 여수, 저는 국동항인줄알어 <웃음> 신월항에, 만지스타, 뉴 만지스타 1호 타고 있습니다. 한수했어요. 아 기분 너무 좋아. 또 나왔어요? 자주 오시나봐요. 자, 선장님께서 물 비워주셨으니까, 보여드려야지. 자, 오, 이거. 으! 손으로다 안잡혀 이렇게 이게 들다가 저물린거 아니야? 자자자자자 오오오오어 <웃음> 무서워 진짜 <웃음> 제손뼈미 23cm인데 제손 어, 두배가 넘어요 어 무서워서 못들고 있겠어 <웃음> 물릴까봐 자 7시 15분 김프로님 와 사이즈 굿굿이죠 크지? <웃음> 겨우 그 정도로 휘지 않아 어, 아빠 낚싯대가 부러진 줄 알았어 지금 저 부표 지나간 거 봤지 여기 있던 녀석이 저쪽으로 갔지 그 뜻은 배가 지금 뒤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포인트에 가보진 가 있다면 제일 먼저 눈에 띈다는 소리야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서부장님 몇 마리나 나왔어요? 지금 네마리요네마리 이런거 어. 출발 좋아요 오 좋습니다 와 날아갈 것 같아요? 아배 나오는 거다 보이는데 이거 아 문어나 갑이 얼굴 보였나요? 와. 장갑을 잠깐 벗을게요 뭐 <웃음> 자, 보여드리려면 어쩔 수 없어. 자, 제, 제손 보시고 깜냥 보시면 될것 같아. 자, 보이시나요?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제일 큰 녀석. 어, 그거, 조류가 있어서 흘러가면서, 밧줄, 어장줄에 걸리면, 얘가 그냥 턱턱, 그게 아니고, 어장줄 미끄러지면서 마, 마치 뭔가 당기는 그런느낌이 나 성태야 긴장해 집중해 집중해 자 안수 더했어요 큽니다 사무장님 이야 이, 이, 이것도 크다 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됐어 됐어 그냥 어 훌륭한 사이즈 잘박이보다 좀더 큰? <웃음> 자한수더 했습니다. 잘박이보단좀큰 감사드립니다. 선야 긴장해, 긴장해. 어우 작지 않아. 오 오. 진짜 오 무서워. <웃음> 와 성격 진짜.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이야. 예, 그래서 밟음 미끄러워. 예, 네, 엄청 미끄러워. 예. 예. 와, 삼성님, 저 오늘 박카펫 어 예. 아, 아 들리시나요? 어, 마이크 안 나온다고 바로 말씀해주셔서 채팅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갈았어요, 이게 화이트 노이즈 뭐 잡음 이런 거 없는 건 좋은데 예예 예, 예. 없는 건 좋은데 이게 배터리가 너무 소모가 심해 <웃음> 어세 마리, 두 마리가 한 방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들내이 잡았다고 하는데 더 놀랬었어 <웃음> 마이크 안나와요? <웃음> 마이, 마이크가 바깥을 못하는게 아니고 제가 배터리를 체크를 못했어요 달려형님 내 심장이 두군 <웃음> 형님 세마리에요와저저 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 본갑이 맨날 한 마리 아니면 꽝이었는데 자 살짝 무거운 것 같은데 하나 둘셋 없네 너 어참질이면 어때 전 어차피 꽝 조사인데 야들여서 릴링이 빠른 거 보니까 집중을 하고 있네요 자, 세비 잠깐 보여드릴까요? 20호 출석고 기둥줄은 7호입니다 단차 20cm, 가지줄 50cm, 그리고 퍼플 옐로우, 레이저이기그렇게습니다 자, 어, 저보다는 아들레미가아 자식 손맛 한마리 봐야되는데 저수온기에는 전 누가보라고 해도 좀제 고집은 가지채비를 좀 길게 한. 는 근데 뭐못 느낄 것도 없어 바닥에다가 이물감 <웃음> 내가 가보징어다 생각하고 조금만 묵직함이 좀 다르면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속으로 세보시는 거예요 심장은 쿵쾅거리겠지 어 이거 혹시 가보어건가 하고 근데 이 악물고 냉정을 되찾으시고 하나 둘 3초 기다렸다가 후킹 참지를 하시면 누구나 다 어복은 비슷비슷한데 한 마리가 걸렸을 때 털리면 안돼그그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털리는 확률 그고까지만 실력이라고 할수있겠네 아무튼 제 채비는 그렇습니다 봉돌은 16, 아, 응. 16, 18, 20호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강 봉돌은 쓰지 않아요 묵직하죠 둘, 셋 늦게, 늦게 챔질 하셔야 돼. 사장님! <웃음> 챔질은 늦게. 그리고 강하지만 부드럽게. 참 어려운 말인데. 자. 아, 됐어요, 됐어요. 예, 예. 찰박이보다 좀더 크고. <웃음> 난리 났네, 오늘. 자, 네 마리째 쓰습니다 사이즈는 환상이야. 많이많을걷 그렇죠? 여수는 돼지갑이야. 돼지 <웃음> 성태야 단차 20cm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봐 20cm 엄청 낮게 했어? 어, 그러면 아 그, 그대로 놓고 있어 한 마리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 어, 으. 어. 난리 났어 오늘은 하, 근데 씁쓸하네요 아들내미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대박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주니어가 너무. 아, 짜식, 불쌍하네. 아, 용사, 안녕? 짜식이,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이 짜식아? 야, 형, 내 말이 잡았어? 웬일은, 짜식아. 야, 너, 저, 너처럼 저너 꽝조사도 잡는데, 같은 꽝조사도 꽝막 급이 다른 거지, 짜식아. 너는 그냥, 그냥 꽝조사고, 나는 간헐적인 어복 꽝조사고. 이런 말 해서 어떻게 하냐? 용사. 잘 봐. 이게 바다야 경치를 봐 <웃음> 이게 절경을 절경을 품고 있는 바다야 할 말이 없지 <웃음> 야 형이 대리만족 시켜주잖아 둘셋 <웃음> 아들렘이랑 눈 마주쳤는데 자한수더 했습니다 오, 사이 좋아요. 사무장님! 사무장님, 저거 바깥 했지? 오, 이 이게 아사비사하다. 아예 뜰만 했나? 오, 쳐. 요. 와, 오, 와. 오, 야 탄환이야, 탄환. 선태야, 긴장해. 혼자 다 사오고 리러면은 <웃음> <웃음> <웃음> 와우 와우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외연도에서 잡은 최고 사이즈보다 좀더 커요 외연도에서 대포알이라고 한거보다 좀더 큽니다 오 대박 씨 여러분 저는 오늘 대박이 아니고 초대박 났어요 다섯 마리째요오 물고 안 나지는데 좀봐 난리났네 달봉이 오늘 성태야 이거 써 아빠가 쓰는거 퍼플 옐로우 엑셀리온님와 하실만하지 감사드립니다 s m 아들 쫓아내고 잡아 아니야 반응한 애기에 틀릴 수도 있고 단차 약간 그 미세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어복기 저한테 붙었으니까 어쩔, 어쩔 수 없지만 양성열님 또 가고 싶어네요예 한번 들리시죠? 영수 커버리지 크다 어, 엄청 크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게 이속에 있어 5시 30분 출발해가지고 6시 5분 도착했나 터에 그래서 약 3시간 반 중반에 접어드는데 달봉이는 초대박 치고 있습니다 봄 가비 사이즈급들로만 다섯 수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둘째 치고 즐겨야 되겠어니 무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섯 마리에요? 다섯 마리. 야, 봉갑이 다섯 마리 미친, 미친 조가야, 진짜, 이거. 뭐. 아, 뭐, 다른 분들, 뭐, 두 자리 싸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 입장에서, 꽝조사 입장에서 초대박이야. 봉갑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르네, 그죠 야, 나도 내가 다섯 마리 잡을 줄 몰랐어. 어, 줄 있어, 줄. 헌터야, 줄 없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딱 좋아 딱 좋아 천천히 천천히 해봐 그냥 간지 안 간지는 모르겠고 천천히 릴링하면 돼 천천히 해 일단 휨새는 가비는 아니야 어 가비는 아니야 그래도 천천히 일정 속도로 낙지! <웃음> 야, 성태야 갖고 봐 <웃음> 자, 저, 저, 저, 저기 보여드리고 와. <웃음> 야, 가비만큼 맛있는 거 잡았어요. <웃음> 그래도 손맛은 봤다. <웃음> 자, 부자는 영감했네. 저 화면에 나오게 보여드려. 자, 여러분. 어, 됐어, 됐어, 됐어. 낙지도 나옵니다 이건 아이스박스에 바로 넣어야 돼. 이스 어. 야, 축하해, 아들. <웃음> 난리 났어? <웃음> 어우, 죽이지. 형태야, 낙지 라면 끓여 먹으면 끝내줘, 진짜. 오. 자, 이거는 담아야지. 야, 브로포인트 가게요 어, 브로포인트 가신다네? 자, 채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상이 담아야 돼. 어어 어. 야, 너도 낙지 한 마리 잡았잖아. 선태야, 문어 포인트 하신대 문어 체비 얘를? 어? 문어 채비 어어. 어. 25호부터 써보자. 오케이. 슈터 꺼내놓을게. 어? 올라온 채비 아? 있다. 선태야, 채비 어? 이거 써볼래? 어? 아빠 아무거나 붉은색 뭐 그런거있고 길이는 한 25cm 어, 맨 밑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맨밑에 핀돌에 3개 인터핀돌에 4개 달려있어요 하나는 복돌 그리고 애기 애기 3개 하여튼 감사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 이거 어. 쓰는데? 아니 또 하나 어 색통 써야지 색통있어아 오케이 자물어 올해 문어 첫 캐스팅 아들 화이팅! 오 벌써 나왔어? 오오! 한500 되겠는데? 아, 응. 색동 하시고? 응. 색동 위에 응. 빨간색 응. 아오또 응. 응. 응. 나왔어 두 마리 나왔어 두 마리 진짜야? 집중해야지 이 자식아 제 건지다가 빠졌대 건지다가? 예 네. 아.. 다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참 낯간지럽죠? 하루에 두번 인사드리네요 또 근데 지금은 문어니까 저 이거 옵션 설정하려고 막 이렇게 해다보니까 성태가 올리다가 빠졌대는데 뭐? 세마리 올랐어 세마리 문어 벌써요? 오! 성태야 문어 세마리 올리셨대 바닥에 띄우면 안된대 사무장님이 무조건 바닥에, 박박 긁어야된대 좋은 차가우면, 사실 액션 필요없어 아싸! 아 어, 오늘, 오늘 어복 왜이래? 자한 마리 걸었어요 저어 그냥 묵직했어 와 이거, 가, 갑이랑 완전히 달라 야, 자, 자, 어, 어. 자 여러분, 딱, 딱 먹기좋은 사이즈입니다 바지 난방 찍고 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 애기랑 비교해보시면 사이즈 딱 나올 것같아 이야 오늘 달봉이 대퍼진 날이야 서태야 <놀람> 자리 바꿔줘? 아니야 이, 이, 이거는 이 상관없어 일단 물담아버려야 물 되죠? 어물안담아도 되지 않나요? 살려가려면 안 살려도 돼 살려도 오, 어차피 예, 삶아 먹을 건데 뭐 어, 사이즈가 진짜 딱 먹히는 사이즈. 아, 라면 하나 예 예. 자, 면방생 분명, 분명히 넘었습니다. 저눈 깜냥 되게 좋아요. 어, 그, 나와요. 쪽에서. 어 그래요? 네, 나와요. 성태야, 낙지 한 다섯 배 무거워. 와, 진짜. 갑이 묵직했는데, 사이즈가 저런데도. 그러면 아침부터 무너지면 또무너또또 할만하겠네요? 어 11시 11분 아, 네? 어아 어디있다 모르겠어? 근데 우리 다 마신 거 아니야? 아직도 안 마셨는데? 아직 많이 다어셔 거기나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달려 형님 오늘 초초초 대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분이 그냥 입이 막 귀에 걸리네요 진짜 아 밥? 아, 잘 먹겠습니다 가서 밥 먹자 어? 아, 저게? 밥 잘하고? 저쪽 가서 먹자 앞에서? 아니 성태 는 거기서 먹어 아 알겠어 어, 아빠는 저기 가서 잘 먹겠습니다 잘 음, 먹겠습니다 음밥 너무 맛있다 아들, 어? 맛있지? 응. 많이 먹어. 거의 다 먹었어. 벌써? 아 응. 참, 응. <웃음> 저 오기 저거 밥양 엄청 많은데 거의 다먹대요 고기를 잡으니까 더꿀 맛인데. <웃음> 성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아니, 오늘 되게 재밌었어. 이 조, 조가를 보세요. 아니, 아, 이게 전 시청자님들한테 꼭 그랬어. 안 나오면 심심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막 질문해주시고, 대화하고. 아, 그 예, 예. 그렇죠, 예. 어, 하식스는 지금 마시면 안 되는데? <웃음> yeah, yeah, yeah. 자, 갑이 두 마리 죽었어요. 열어줘. 뭐야, 갑오징어 죽었네? 어, 괜찮아. 3마리 살았어요 아빠 다섯마리요 예, 5 0 0 초과죠 최초 그 마리수는 1인당 한 마리씩이었어요 그리고 최종목표는 둘이 합쳐서 다섯마리인데 어, 성태가 무려 낙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진작에 초과했죠 거리 후계 막혀 있네. 아, 드디어. 자, 선장님께서 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정말. 봄 갑이 와서 정말 원 없이 놀고 갑니다. 아.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장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기 <웃음> 싶만큼 그만큼이라도 즐거우셨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아, 들난 이게 낙지 한 마리 잡고 그게 게 너무 아쉽네요 짤날 때딱끝날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까? 예. 자, 고릴라도 수고했고 크로닌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며칠 후지 안에 히브노로 또찾를러 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